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. 음, 네.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의 기운이나 뭐 이런 걸 한번만 봐주세요. 네, 임대업으로 하면 굉장히 잘 되는 자리. 여기는 근데 먹는 장사보다는 어떤 이제 사무실 사무용 공간. 뭐 굳이 들어간다면좀 이런 커피숍 자리 그런 그런 어, 자리로. 그리고 이거는. 높이 올리면 안 됐었는데 뒤쪽 너무 높다. 왜냐 기운이 여기서. 안녕하세요. 연수당입니다.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. 음, 네. 그래서 여기 사진의 기운이나 뭐 이런 걸한 번만 봐주세요. 네. 양쪽 길목이 다 터있어서 여기는 흘러가는 자리 아니고 이사진으로 보면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. 네. <웃음>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돕고 저쪽에서도 돕고 터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쪽은 뭔가 삼각지 같은 느낌이에요. 양쪽으로 응. 응. 있어서 그래. 모양도 그렇고 근데 이쪽 기운 이쪽 기운 다 응집해 있는 공간 여기는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건물 올려서 어떤 임대 사업 있죠. 임대업으로 하면 굉장히 잘 되는 자리. 장소가 좋아서 그런 건가 장소가 좋죠. 양쪽 길목에서 다응집돼 있는 좋은 기운이 다 모여져 있어요.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흐름도 되게 좋고 양쪽으로 뭔가 막힘이 없어요 기운이 뾰족하고 사납지도 않고 야, 이 땅값 엄청 올랐겠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네.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, 지금은 이렇게 많했습니다 <웃음> 아, 그치 어떠세요 선생님 보시기 모양 때문에 이렇게 건물 모양을 냈나? 그냥 통으로 확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떤 면에서 좀 왜냐면 이게 양쪽으로 기운이 흐른다고 했잖아요. 네. 흐르는데 아까 사진 보면 되게 평평해요 주차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뭔가 이제 딱 각진 느낌 위에가 맞아 맞춰야 돼. 우리가 머리 맞추듯이. 근데 지금 이 사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무래도 기운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음집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. 뭐 어떤 걸좀 들어오는 게좀 좋을까요? 여기는 근데 먹는 장사보다는 어떤 이제 사무실, 사무용 공간. 뭐 굳이 들어간다면 좀 이런 커피숍 자리? 그런, 그런, 자리. 어, 그런 자리로. 그리고 이거는... 근데 이거를 높이, 높이 올리면 안 됐었는데. 야, 너무 높이 올려. 응. 음, 뒤쪽은 너무 높다. 음. 왜냐면 기운이 여기서 들어오다가 올라가 버리거든요. 매칭 이 적당했었어요? 선생님 보시기에는. 아, 5, 6층? 아, 5, 6층. 음. 그전보다 값어치는데 건물 들어 서면서 올라가긴 했, 했지만 네. 기운적으로 보면 그 전이 훨씬 더 좋다. 네. 돈 많이 벌었겠다, 근데. 돈 <웃음> 많이 벌었구선생님 어. 말씀 는데 <웃음> 건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. 자, 이거는 음. 이거 김희애 씨 건물이에요. 청담동 음, 음. 쪽이에요. 여기 2006년도에 주차장은 내입을 한 거예요. 철거하고 지하 4층, 지상으로는 5층인가 6층인가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지하가 4층? 네. 그 지하도 이렇게 막 내려가면 뭐 영향이 있어요? 아무래도. 아무래도 지하의 땅땅 땅 기운을 파, 파버리는 거잖아요. 음, 지하를 파면 음. 땅의 기운을 건드는 거니 어, 그럼요. 그래서 내가 지하 4층? 그래서 놀란 거야. 이거는 음. 이거는 조금 미스이긴 해. 지하 많이 판 건. 근데 김혜 씨는 지금 이제 연기도 굉장히 잘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사업과 지질,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잘 맞아. 그리고 약간 버려진 땅, 버려진 건물 이런 것들 굉장히 초스잘할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입도 보고 뭐 이런. 선생님이었으면 어떤 걸로 좀 하셨을 것 같으세요? 아 저, 저게 내거였으요 <웃음> 나는 다시 주차장 못어 아 진짜요? 음. 뭐 그래도 충분히 더 음, 그럼요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주차 공간을 좀 많이 하고 오. 한쪽으로만 건물을 음. 세우겠죠 음. 우리 아파트 단지처럼 한 동만 세우는 거지 오.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딱딱딱딱딱 아그런게안 <웃음> 음. 음, 음, 음, 음. 훨씬 유리했을 음. 수 어, 그럼요.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뚫렸는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. 근데 여기 공간이 막힘이 없어 모이는 음. 뭐 공간이 지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오. 신기하다 음. 그 마지막으로 네. 씨한테 뭔가 좀 건물 쪽으로 어떤 이제 이런 부동산 사업을 하실 때 땅에서 땅, 건물에서 건물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시면 더 좋게 되실 거예요. 근데 뭐다잘 되시는데 뭐더 <웃음> <웃음> 좋으라고 조언을 해? <웃음> 근데 연기보다 이쪽으로 더 이름 날리겠다. 이 업계에서는. 아, 어, 진짜요? 어.